아이거 오늘 여행가는 날인데 어이 아, 젠장 날씨가 이러냐 중국의 기차역. 어, 네. 저희는 상하이를 떠나서 이제 수저우로 놀러 갑니다. 갑니다. 아, 저는 ENTP. 여기는. IS, 어, IS, ISTJ I S 저랑 완전 틀려요 그래서 한번 여행 가면 어떨지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진짜 안 맞을 것 같긴 한데 그쵸, 저도 엄청 안 맞을 것 같아요 어. 이게 저희가 타고 갈기차입니다 저도 엄청 안 맞을 것 같아요 어. 표광 뭐 을쉬을뭐검 사하 는 거야？핵산 아, 코로나 검 사하 네？야, 여 기서 핵산 검사 하고 있을줄 이야. 근데 여기 신기 게, 여기는 마스크 안 써도 된다. 네. 그래. 왜지? 야, 아, 이 지금 스을수스가 있어. 어 아, 이 이거 네. 이거 까 네. 네. 있거 아, 이거 까먹을 아, 이 <웃음> 이거 오케이 어 크네 얘가 얼마라고? 네, 여기가 6만원 아 괜찮네. 진짜 하루에 6만원이야? 네. 야 아, 있을 거다 있는데? 저 솔직히 이 정도면 만족이 야야 6만원 괜찮은데 6만원 야 되게 큰데? 기가 막히네 으 약간 여기 수저우는 상하이 느낌보다 항저우 느낌? 약간 길거리 그런게 많고 건물이나 그런게 많이 없네 사람들이 한명도.. 어, 한명은 있네 아 있긴 있는데 많지는 않네 건물도 다 꺼져 있고 2块 g e n 我他妈 t e 后面没 e g a 3 Happyisty of t 跟 e 用 b e s c 一 ä d i g 的 f i 하나는 찍어야 돼. 어, 아 이거 오와. 천천히 해야 하는 거다. 어, 근데 천천히 냅둬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? 오. <웃음> 있다 저 저거 보다 맛없다. 이거, 이거, 이거, 이거, 이건 뭘까? 이거, 아, 구리이어 다리 하나 뜯을게요 나거 이거, 이거, 이징그러이 기로 많이 이 열었었는데 약간 닭고기보다 생선 느낌 이좀더 강한 것같더요 s 아 몇내 2위, 2위 하시네. 그, 이혼이라고 써져 있네요, 여기. 이게 손을 안쓸 수가 없게, 응. 아, 그, 그, 어. 아내 손을 다 쓰게끔 해놓고 2원씩 받아먹고. 근데 베트남도 그래. 대사상이 올라가서 그런지 한 번씩 들요 딱, 그간각이 이런면서 올라가잖아요. 막 이렇게. 어, 빨간 부분이, <목소리> <개봉이> <목소리> <계속>. <목소리> 오, 빨간 부분이 계속 봤어요. <목소리> 야, 마사지 마사지 자기가 되게 힘드네. 야. 어, 여기 한국말 써 있다. 족치료를 하다. <웃음> <웃음> 족치료를 하 알죠? 오 좋네. 아, 좋네. 아, 지조제 이거 뭐야? 과자야? 이거? 응. 열어볼까요? 대추네. 인당 얼마지 그러면? 여기가 어? 149위안인가 어? 27,000원? 한국으로 치가 엄청 싼 거지. 응. 여러들분 <웃음> 아침 조식 먹으러 아홉 시에 나오는 거 처음이야 <웃음> 이거 맞아? <웃음> <웃음> 음. 이렇게 잘돼 있는데 사람 놀 밖에 없네 아 <웃음> 이게 다빼게 이렇게. 기다 네. 어. 어. 어어어어야 이게 불. 어. 블루벨가 통째로 들어가 있네. 맞고요. 그걸 그렇게 늦게 졌어 음. 블루벨 그냥. 여덟 시부터 안 오네. 아 열두시부터 가 어때요? 응. 카메라 테스트. 안녕. 현자에서꼭 어. 먹어야 되는 국수가 있대요. 우리 메이크업 쌤이. 어. 그래가지고 거기 식당 이름을 알아내서 거기 가고 있죠. 아, 어, 오케이. 어. 아, 아 실수해. 너무 친절하다. 직원분이시잖아. 아, 직원분이야. 아, 아, 아. 직원분이시니까 착하지. 아, 직원분이야. 이거 이게 1 8 원은 도 아, 이게 1 3 5년도 아니다. 이 아저씨 머리 스타일이 진짜 기가 막히시네. 어, 뭐, 뭐야 제까지까지 깨졌는데, 이 차에 들 이거 뭐야? 아, 이렇게 섞어 주시는구나. 이렇게 섞어 준다 해도... 아. <웃음> 대단한데? 야. 야시 아... 아... 아... 로페셔널 아... 시네 아, 고, 고, 고, 고, 고, 고, 칠십이 아니면은 삼만 삼천 이천 원 삼만 이천 원 정도 삼만 삼천 원. 아 이거 제사상에 올라가는 그 비린 그 새우 그 맛이 나는데? 이게 2만0 0 0이요 그거 안그릇에 맞지? 아까 그 아저씨 그 퍼포먼스 쇼가 2만원이야 네, 아 너무한 거 아니야 이거? 네, 여이 청청청청청평 나안청 still a good time 뭐 하는 곳이야?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거야? 들어갈 것 같은데? 들어가자. 와우. 뭐 하는 곳일까? 게스트. 게스트 홀이네. 그러니까 손님이 오면 여기에서 이렇게 다 맞이하는 거야. 옛날에 어. 이게 뭘까? 한국 박물관 느낌인데? 여기 그치? 네 우와 좋았어 와와 그냥 켜놓고 그냥 빠르게 갈까요? 그럴까? 알았어 아니. 일단은 찍으시려면 니가 입도 어떻게 해야 할까? 어, 이쁘다 어, 다 짠, 짠통도 안돼짠 뭐야? 뭔가 괜찮아, 느낌이 이뻐, 느낌이 이쁘다 어, 가로피스까지 안돼 오케이 짠쌤 슝! 슝! 아 이쪽은 여기가 아닌데? 와우 넘어갈래요? 어떻게? 음. 아. 안 되나 이러면? 안 되는 게 어디 있어. 우와. <웃음> 아니, 저기 있는데 집이 진짜요? 저쪽 가고 싶은데 아, 너무 미로야. 일단 이리로 가 봐. 일단 이리로. 가봐, 이리로 그래. <웃음> 아, 또 이리로 가 아. 와, 진짜 여기 미로 잘 만들어 놨다. 우리 야 우리 아빠 운 데로 온거 같은데? 맞네? 아. <웃음> 어 노아야 네. 일일로일로이일로일로이로이로기 길이도 있어요? 어이씨 로 간다고? 아 여기 길이야? 위로 그 자체다 아 이래서 전쟁 날때 이런 게 되게 중요하구나 힘을 빠지게 하네 뭐지? 뭐하는 곳이야? 여기서 향초 피우나 본데? 그 클라우드가뭐야클클우우드약약 구름 름런런느인인데나가 cloud, c l o u 어. c l 가 u d cloud, c l o u 내가 왕이 될 상인가? <웃음> 내가 왕이 될 상인가? 아, 그만, 그만. 음. 얘는 뒤로 지나가야 돼 하나, 둘, 셋한번더한 번, 더한번 야, 하나, 둘, 둘, 둘, 셋 하나, 하나, 하나, <웃음> 하나, 둘, 셋